어디가요? 체크할게요 음. 아유, 잘보여주 네. 착한는 다리도 착하는세고는도문제없가요 <웃음> 무조, 긴장을 많이 풀. 아까 합니다. 오늘 목욕 하지 마세요. 네. 무리하게 산책도 시키지 마시고요. 음. 만약에 있다면은 구토, 설사, 어, 얼굴 붐, 음 침이 많이 흘리기 어, 네. 그런 것들 증상 나타날 수 있거든요.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자. 응.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는 양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29cm에서 산 거고. 저는 흰색 양말보다 오트밀색 양말이 더잘 신기더라고요. 손도 자주 가고 너무 확 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발목이 조금 긴 스타일이고 이렇게 짱짱한 느낌이에요. 이게 총 12조 이고 가격은 제가 적어놓을게요. 요것도 양말입니다. 얘들아! 그만해! 그만! 요거는 네이버 쇼핑에서 주문했는데 짠! 이렇게 이것도 기본 골지 양말이에요. 이렇게 블랙, 회색, 검정. 아니지? 블랙, 회색, 흰색. 이렇게 기본 색깔 세 개랑 이런 파스텔 색상들. 봄에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양말을 주문을 했습니다. 버터가 여기 왜 왔지? 응? 버터! 버터 여기 왜 왔어? 응? 버터도 양말 신고 싶었어? 양말? 양말? 응? 아무것도 없지롱? 아무것도 없지롱? 보터보터 버터? 버터 귀가 어디갔어? 귀가 또 사라졌어. 어? 왠네 귀가 없으지요? 응? 귀가 없으니까 약간 수달 같다 보토는. 수달이냐 너? 형 사왔잖아 여기 어? 뭐냄새맡고 있지 거기서 러피 버터야 버터야? <웃음> 어, 이거 맛있어야 될 건데 너무 <웃음> 약간 <웃음> 묽다고 해야 되나? <웃음> 이거를 여기 담았고 <웃음> 이게 맞나 몰라 <웃음> 앉아 옳지. 아 잘했네. 오, 잘했어보터 맛있어? 이모가 중거 맛있지? 머피니 손. 오케이, 자. 맛있지, 버피니? 자, 또, 또 먹읍시다. 맛있어. 니까잘 먹네. 맛있습니까? 자, 한번 먹어봅시다. 아 대박. 누룽지 오 누룽지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웃음> 맛있겠다 뭔가 초록색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초록색이 없네 음안 싱겁나 음 싱겁긴 하네 근데 맛있지 <웃음> 맛있어. 궁금해. 음, 진짜 맛있다. 우 와, 파는거 같다. 어, 맛있어. 아, 그래 딱 여기가 맞네. 음, 음, 진짜 맛있지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여기 맛있어 탈 필요 없나? 우와 대박! 캔버스 하니까 너무 좋은데? 그치? 사인해주세요 <웃음> 왜 멈추는데? <웃음> 고민했던 순간. 왜 그렇게 마주 앉아서 뭐 해? 둘이 대화하는 거야. 둘이 할 말이 있어. 응? 호피니는 더워? 둘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응? 맞다. 뭐 호피나. 음... 잠깐 나와주겠니 뭔들고 들어간 뭐가 있지? <웃음> <웃음> <웃음> 너네 거기서 뭐하니? <웃음> 왜 이렇게 잘다 왜요? 할 말이 있어? 좋다. <웃음> 우리가 구경꾼인 것처럼 음. 쳐다본 거 너무 할 말이 있어? <웃음> 둘이가? 오늘 저 서울 갑니다 은 여전하지만 파주기가 십사점오색에서 십일점사색으로 떨어졌다. MZ 스타일링 요즘에 어, 또.. 야 <웃음> 우리 MZ 들어가는 거 알지? 난... 턱걸이야 턱걸이 나난 나는... 밀레니엄 세대지 나는 소리니? 누구지? <웃음> 어? 어이구 이구 오랜만이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얼마인지 입었다 어. 우리 뭐하니? 어, 똥 옹동, 옹동, 옹동, 옹동, 그런 거. 동 옹동, 옹동, 옹동, 옹 여려! 여려! 갑자기 엄청 반가워하네. 근데 구 그거... 오늘 신나게 노랬지? 됐다. 왜 피니? 됐다. 왜피 나? 오늘 이 요거트 만 이용해서 이게 쉬운 방법으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응? 응? 응? 재미 없어. 이제는 다크스 재미 없어. 오늘은 휘낭시에 만들고 남은 노른자가 너무 많아서 에그 타르트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거기도 안 들어본 지 오래됐다 은행에서 바로 할수 있잖아 응 어. 오! 맛있겠는걸 어, 먹어볼까? 짜잔 이거 먹으면 되는 거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베이스도 만든 거야? 네 음. 진짜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너무 아, 맛있는데? 가 만들 너무 맛있 너무 어요야 이거 실례를 하세 근데 맛있다. 생지가 확실히 중요하네. 네가 만든게 훨씬 맛있네. 응. 완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네. 누가 이렇게 밑에서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있지? 여기는 누백하네거 맛있네. 이거 또 맛있다. 약스콘같아 아, 맛있대요 맛있게 오 맛있다 응. 맛있